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에 좋은 해바라기 꽃 그림을 마카로 그려보겠습니다 해바라기는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어, 대표적인 풍수에 좋은 그림인데요 노란색 컬러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과 설렘의 뜻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노란 해바라기 꽃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듬뿍 생기겠지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해바라기꽃 그림 그려서 집에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